빛나는 별이 나영을 위해 나처럼 자취를 감추는구나 치랄매고 숙제나 하렴 시발 응? 아나 대신 숙제를 해주겠다고? 아이고 고먹어서 어떡하지 짱구랑 그래도 별은 잘 보이네 시발 토보 토보 토보 스으 이뭔 개소리야!